연애의 막에서 종민아 커플로 사랑받은 코요태 김종민 대쉬 기상캐스터 황미나 커플이 결국 결별했다. 김종민은 21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연애의 막에서 제작진과 만나 황미나와 이별했다고 고백했다. 김정민은 내가 계속 촬영을 해야 하니까 통화가 쉽지 않았다. 어쨌거나 연애의 맞촬영이 잡히면 나는 촬영이라기고 다음이 나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때가 아니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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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호감을 표현해왔다. 이들은 종민아 커플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이후 김종민과 황민아의 연애에 맞추련 분량이 줄어들면서 두 사람의 모습이 프로그램에서 자취를 감. 주자 종민아 커플 결별설이 제기됐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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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된 고기를 맛있게 먹던 김종민은 노후에 제주도에 사는 거 같대, 라고 전했다. 이에 김종민은 내년엔 포항으로 가자라고 했다. 3. 해 소망에 대해 황민나는 건강하고 우리 둘다 아프지 말고 오빠 하는 일, 나 하는 일다잘 되고 나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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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에 황미나와 연락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김종민은 미 나에게 많은 혼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 결혼기사에 대해 김종민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결혼 이야기가 나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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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날 연애의 맞은 시즌 2를 마무리했다. 이필모서수연 커플이 연애의 맞을 통해 인연을 맺고 결혼에 고린한 가운데 구준여 보지혜, 김정훈, 김진아, 정영주, 김성훈, 고주원, 김보미 커플은 서로에 대한 감 정을 키워나갔다.